저녁 5시 반에 일어나서 샵에 왔습니다 <목소리도> 그래도 저번에 쉬웠어 반짝이 특별하게 붙여드릴게요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코에 진주 이거 하나 선물 받은 거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고 오늘의 하얼템이스틸러가이거어어내 아, 네,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게 이름이 네. 키튼이구나, 키튼이구나. 음. 이렇게 끝팁을 얻어갑니다 이따 촬영장에서 뵙게 안녕 안녕 틱도 안됐어 에밀리아 윅스테드 100만원 넘어요 이거 에이, 에이. 근데 이거 작아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네아 히도 안 신었는데 왜 단점이 움직일 수 없어요. 왜 비싼 것들은 항상 이게 못뭐 움직이게 옷을 만든지? 이것도, 이것도 제가 제일 아끼는 귀걸인데 J.W. 앤더슨의 귀걸이. 근데 이것도 귀이 뭔지 알아요? 이거 걸고. 한 10보 이상 뛰거나 걸으면 안돼또 그러죠 <웃음>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걸이 부분드 있어요 얘는 진짜 빅 진짜 큰 볼드한 이런 액세서리 디자이너 브랜드로 유명한데 이게 클립이잖아요 어, 이것도 한 10보 이상 걷거나 뛰면 안돼오 <웃음> MIT 공대 연구에서 따르면 눈보다 눈썹이 인상에 더 영향을 미치는 이될거요 쉬우시면... 이거 이제 어? 어. 근데... 아, 아. 보니까 여기 스튜디오 되게 유명한가봐요. 와 사인들 아. 아, 여기도 어, 우리, 우리 몰래 사인 하나 하고 여기 빈 자리 는 원래 틱톡은 항상 너무 응? 지지고한데아왜 응. 갑자기 렌즈 올려서 당황했잖아요 됐다 됐다 어, 안 돌리니까 되잖아요 임시 저도 음. 할것 같아요 아그 어, 뭐, 어, 뭔데 이게? 엄마가 건강에 좋으라고 귀안 좋다고 아귀 나으라고 제발 먹어달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아미노산 제가 피 검사했더니 음.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 많이 안 나오대요 트립토판? 그, 트립토판 그게 무기력 불면증 그러네 아그 그런 거보충해 어. 주기 위한 응, 응, 응. 약간 그런 거 아니야? 약간 비상캐스터하고 날씨 소개할게요. 오늘 네, 날씨는 안 되겠다. <웃음> 이 구두 밀라노에서 산 건데. 근데 이게 딱 쇼윈도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, 아. 너무 예쁜 거예요. 게다가 이게 스킨색이잖아요. 네. 스킨 컬러를 신으면 어. 다리가 아예. 더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. 진주알이 있으니까 음. 더 뭔가 조금 너. 트렌디한 느낌. <웃음> <웃음> 내래 마지막. 옆자리 있지만. 아 그리고 항상 그 멘투맨 같은 걸나잘안 입잖아요. 이유가 손이 너무 아 봐. 좀 이렇게 오버 사이즈 이렇게 대고 해야 좀 귀엽잖아요. 나는 그게 안 된다고. 이게 이게 너무 어거지잖아. 너무 어거지. 투으를 네. 앉아서 뭐하는 거야요세 인스타. <웃음> <웃음> 지금 뭐만 하고 있어? 인스타? 틱톡? 그게 다야 야, 댓글이 더 웃겨 <웃음> 우리 누나가 저랬다면 집어 던졌다 <웃음> 동생 입장해서 얼마나 징그러울까? 동생 송방음 때릴까? <웃음> 열심히 촬영했는데 1 2 시간 결실이 몇 часа인가요? <웃음> 바로... 네, 오늘 촬영 잘했고요 유저도 보고 인스타에서도 만나요 여러분 빠이 안녕히 계세요.